스네 1회 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균이고요. 저 오늘 함께할... 어나 얼굴 빨개졌어. 부끄러워. 자, 사님과 홍일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블 스냅 스트리머. 아 마블 스냅 서포터즈. 후사라 갑니다. 반갑습니다. 아, 무슨 공식 서포터즈? 홍일름이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두 장인 분들께서 이제 재밌는 예능객들을 짜서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음. 덱준비 같은 것도 좀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두분좀 준비 많이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피니트라는 티어를 또 달성한 데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 오, 아니, 그오한 아, 이 마리의 토크를 다 잡겠습니다. 아, 이 시청자분들한테 사태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 사태질이 아니라 저는 방송에서 진짜 계속 숨겼어요. 어떤 거에요? 이 댓글! 아이 댓글! 이 댓글 아, <웃음> 절대 공개 안 하고 총 3개의 임무가 네. 또 주어질 텐데 이 임무를 완료하게 를 되었을 때 저희에게 네. 구글 기프트카드를 또 주신다고 해요. 사, 사실상 그냥 골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한번 여쭤봤어요. 피 d 님께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했더니 어 아니에요 그냥 마음껏 쓰시면 되요 라고 하셨거든요 <웃음> 댓글 분명 다읽 거든요 왜안 뿌리냐 <웃음> 푸사 왜안 뿌리냐 아니 죄송한데 저기 호, 이름님 저 골드 보세요 195골드 있다니까요 지금 골드 지 뿌릴 골드가 어디냐고 조금만 에인사트 나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치훈여러분들 어? 제가 쓸 거예요 아첫 <웃음> <웃음> 번째 임무는 어 다섯 번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스냅으로 매치 승리하기 음. 세개 구역에서 모두 승리하기 임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번 완료해야 를 됩니다 어려움이 붙어있어요 연 8 큐브 2회 획득하기. 아, 총두번 획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언닌 기프트 카드가 여러분들 15만 원! 와. 와, 15만 원이면 8천 골드거든요 8천 볼드. 골드. 아, 바로 계산기 딸려요. <웃음> <한번 웃음> 첫 번째로 이제 플레이할 분은 이제 홍일이 님이라고 합니다. 홍일이 님이 먼저 대소개를 해주시면서 예, 말씀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똥 카드들을 바이퍼 뭐 이런 카드로 넘기거나 어. 혹은 네. 폴라리스 같은 똥장수로 남의 똥을 갖고 오거나 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필드 한곳을 락 걸리게 걸어 잠근 다음에 좀 이제 슈리 같은 막강한 파워를 어? 낼수 있는 카드로 호고블린을 이용하거나 혹은 센트리 혹은 매그니토 같은 카드의 버프를 걸어서 강력한 한방으로 이제 두 구역을 승리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오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는 이 기반을 베이스로 한 넥으로 네. 인피니티를 직접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다. 어 센트리도 그 원래 들어가 있었나 그러면? 아니요. <웃음> 저는 이거 센트리 이번에 차나 장만 달라고 친구한테 15만 원 빌렸습니다. 어 이거 설마 아, 토큰 주고 사신 거예요? 아 센트리? 그럼요. 와, 와, 와 이걸 샀어요? 이번 달 방송 수입이 4만 원이거든요. <웃음> 네, <웃음> 네 달치를 쓰신 <웃음>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똥 뿌리기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네. 좀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제가 센트리가 이제 상자에서 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연구했는데 와 이런 거를 토큰 주고 산 사람이 있나? <웃음> 와 그런 사람이 있나 했었는데. <웃음> 자 그럼 한번 게임 바로 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 첫번째 게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똥을 뿌려서 상대 지역을 락 벌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아직까지 특별한 똥 장수들은 훅꾸불림밖에안 나왔어요 그 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거죠 지금. 어 첫번째 네. 똥 장수 나왔어요 저 후드 이거는 선종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일 지역 때문에 광산언 그렇죠. 어, 짜부 제가 <웃음> 제가 봤을 때 네. 혼자 게임했으면 벌써 이 탈출을 놨을 텐데. <웃음> 그래, 약간 방송이니까첫 게임이니까 일부러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웃음> 아, 자, <웃음> 정확해요. 아니 첫판 걸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 탈출. 온 슬롯 요새라는 또 그. 탈출. 오 민모 좋아요 호재적 그렇죠. 상대 에이 밸브까지. 오 밸브까지. 어! <웃음> 스냅. 오, <웃음> 어, <맞아>. 스냅. <웃음> 스냅! <웃음> 전투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일렉트로. 어? 이거 갤럭투스 아닌가요? 에보니모일 어, 약간 느낌 나는데요? 아니면 이제 닥터둠의 오딘스 덱도 있고 갤럭투스가 나왔다? 네. 입가에 나이키 지으면 됩니다 오! 그냥 <웃음> 그린 고블린으로 카운터 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네, 이제 미리 고블린을 내놓는다 아마 상대방이 그럼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한장 나왔는데 뭐라리시 이거는닥터둠에오딘나오지않나요이러면오딘내면그린고블린 다시 돌아오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똥을 받은 거! 예요 <웃음> 똥은 되돌려 받기! 그렇죠 두원? t 네. 을 내고 그럼 오딘이 오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그쵸, 오딘. 여기까지 다예상했 Don't tell me! 했 o n t tell me! Don't tell 팔출 <웃음> <웃음> 아니 영류만 하고 들어가는걸본 적이 없어. 서 센트리 이거 8천, 6천 토큰 왜 주고 샀냐고 해. 현금 영류하기댁긴데 <웃음> 이거? 일단 후드를 어? 내고요. 아 근데 이거 그냥 데스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아니요. 센... 컨셉을 지킨다? 컨셉을 지킵니다. 아. 아 삼지역 잘하면 은 오스코프타워 이런 거 나오면 은 아, 사이판, 바이퍼? 어, 나... 바이퍼 나왔어요. 나왔죠. 자똥 장수로 어? 추동하겠습니다. 갑니다. 어 근데 그린고블린 아 이거 오른쪽에 두개 넣는 것도 좀 낫지 않나요? 아예 낫건다? 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죄송한데 선생님 스네좀 치세요 이거 저기프트콘 받아야돼요 <웃음> 기프티콘 하나, 하나 둘셋 스냅! 스냅. 오케이. 네. 네. 갑시다 그리고 지금 스파이더맨이 굉장한 후재인게 오 이게 또 심리 중의 하나입니다 인간의 심리 중 하나예요 세 마리가 있다 결국에 여섯 번째 턴에 채우기를 원하는 게사람이 심리예요 그렇죠. 즉 오! 어? 아. 아거 제대로다. 안 왔다. 그래도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딱 나왔네요. 쿠물린큰 똥. 그쵸? 슛! 따! 도전! 딱! 오! 이거는 왔어. 뱃세이 됐네? 이거는 맞죠? 아. 매직, 을 간다. 오, 문거레 매직까지 쓴대 이거 뭐지? 네. 매직을 내고 여섯 번째 턴을 통째로 쉰 다음에 쉬고, 네. 그리고 일곱 번째 턴에 슐이 나가고 슈얼크 나가고 테스크마스 나가는 건데 아, 일곱 번째 그래서... 턴에 슈얼크 20짜리랑 테스크마스 20짜리가 나옵니다. 오, 그럼 다음 턴에 스파이더맨 치면 거의 필승이네요 지금? 그쵸. 음... 레이브 처음 보는데요? <웃음> 들어, 레이브 레이브 레이브를 들어간면 아닌지 않나요? 레이브를 처음 보는데요? 이거 뭐죠? 일단 피필드에똥 남기는 카드 왔어요 지금. 센틸이야. <웃음> 넷필드에 <웃음> 플러스 마이너스 0이거든요 이 카드. 파워가. 불마형 네. 뭐지 이거? 슉아 그거 맞아요? 이번 턴에? 베스? 슉! 배스. 어? <웃음> 어 잠깐만! 폴라리스로 후드를 끌고 오면 은 오른쪽 2대3이라서 이기고 선스파 끌고 오면 선스파 끌고 오면 지면 되죠 그럼 져야죠 <웃음> 그럼 져야죠 확률? <웃음> <웃음> 트랑큘라! 아니 어? 이거 이긴 건데 이거 후드 끌고 왔으면! <웃음> <웃음> 아니 똥은 다 뿌렸는데 지잖아요. 그냥 똥이잖아요, 대기. 아, 아니, 그냥 똥대기네, <웃음> 이거. 3지역이 아스가르드. 이거 자부 내고 네. 바이퍼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그 데미지가 나옵니다. 아 와. 바이퍼 넘어오으면 돼. 그쵸, 사코스트에 이론상으로 잠깐만, 웨이브 어? 과감하게 주사위 던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과감하게 주사위 던집니다. 아! 아! 잠깐만 이거 스냅으로 1승 한 건가요? <웃음> 이거 스냅으 아, 1승 아니요? 아 됐어요! 오케이! 와, <웃음> 야 드디어 <웃음> 드디어 성공했어! 와 임무 왜 이렇게 어렵지? <웃음> <웃음> 오중에 1 채워졌어! 그래? 오중이 네. 1! 어, 오 바이퍼도 나왔어요! 흐름이 바뀌었다! 온 거예요! 오 스트레인지 아카데미까지! 어오빅똥까지빅똥이나작은똥이냐 이거, 어. 이거? 와 이거 왔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면상 스냅 때리겠습니다. 아! 운거죠. 1턴 선 스냅? 그렇죠. 이거 보통 예의 없는 스냅이라 하거든요. <웃음> <웃음> <웃음> 싹 바가지 없다. 네. <웃음> 승부의 세기 냉정하니까요. 어, 연두. 어, 잠시만, 연두대기면 화귀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하니지 이거말 아! 말... 아, 난만 <웃음> <아니, 낭만> 빅동이가 <웃음> 아, 안 되네. 재밌어. 오늘 경기한 것 중에 센트리 제대로 쓴적 아무튼 없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런던을 대스 숨이 턱턱 막히긴 하네요. <웃음> 근데 네. 또이 런던의 가장 좋은 게 보블린류 그리고 슈리, 슈리기 때문에 슈리, 슈리, 잡으로 내고 그리고 그렇죠. 데몬까지 내고, 아 데몬까지 그리고 그 다음 턴에 슈리를 내고 센트리를 16 데미 아니죠? 어? 32 데미지 센트리를 내서 오른쪽에 보이드도 못 갈리게. 아, 아 다음 턴에 다 채워나요? 그렇죠. 슈리 5턴 슈리 6턴 매그니토가 낫지 않나요? 근데 그냥. 매그니토 4배 하면은 48인데 <웃음> <웃음> 센트리 써야 됩니다 아, <웃음> 아 이거 먼아 네. 보여주긴 해야 돼한 번은 보여줘야 돼한 번은 보여줘야 돼요 이거 잠깐 이번 턴에 안 하면은 잠깐 저 자부 시네스 런던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안젤라를 내고 선호 스팟을 내고 슈리에 센트리까지 이렇게 오. 어? 아, 센트리 죄송한데 그 오른쪽에 못 내는 카드라고 그 설명이 <웃음> 그러시면이카드이 오른쪽 구역에 낼수 없습니다. 맨위얼에딱 적혀 있는데. <웃음> 아, 참. 아, 일단 선생님 그다 빼봐요. 카드 그, 빼버려야 빨리. 그, 아, 근데 저도 그래서 아까 네.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못낼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낼수있다고 어, 하니까. 그 자부 자부 넘어와야 그냥 슈리만 던지셔야 돼요. 슈리만. 타완스럽네요. 어, 시간 다시, 시간 다시, 시간 다시, 시간 다시. 높게, 높게, 높게, 높게, 높게. 지 쇼. 중간에 그냥 가야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 오늘 전문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웃음> 아유기 전문가다. 전문가 오, 포지션. 오, 오, 잡... 자부가? 자부가? 아! <웃음> 아니 센트리 효과도 모르는 사람이 들 <웃음> 전문가라고 <웃음> 지금 <지금부터>. 무슨. <웃음> 이, <웃음> 이 지역은 뭐 이길 수야 있겠는데. 오, 잠깐만. 어, 잠깐만 기프티카 등 잠깐만! 어? 잠깐만! 콜라리스로저 윈터 소이저를 빼낸다? 그쵸. 빼내고 어. 센트리, 어, 센트리 어, 로 간다. 미끼리 어. 물었어요? 도전! <웃음> 아잇! 탱도 이거? 소드크 끌면 몰라요! 윈터 솔드! 오! 터 잇! 오! 됐다! 오! 야, 이거 했네! 이다이다이다 이젠 시작이제 시작입니다. 이제시작이에요아 센트리가 캐리하다 이젠 시다 이연속으로 스냅! 그렇죠. 이기면 8큐브 빨면은 그렇죠. 이거 사실상 15만 원. 그렇죠. 거예요. 마지막. 예? 여기서 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수는 무조건 바꿔 가죠. 좋습니다. <웃음> 무조건 바꿔 가죠 그냥.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을 꼬셔야 됩니다. 아, 상대방이 유리한 것 처럼 착각하게 만들, 만들, 만드는 거. 제 전문입니다. 오, 오 핸드 그래요. 핸드 좋아요. 오 슬로트 잡으면 지금 핸드 좋아요? 어! 와 이거 왔다. 이건 왔죠. 가요? 근데 스마일. 또 네. 먼저 스냅하면 또첫턴 네. 스냅은 상대방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나갈 수냅이다. 네, 아. 살살 어루만지면서 꼬셔야 돼 꼬뜩여야 된다. 그렇죠. 턴 종료로 하겠습니다. 선스파 그렇죠. 스타트. 오 바이퍼. 이것도 바이퍼 아끼고 턴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턴에 잡으로 내면 되겠죠? 비자드? 비자드. 집까지. 오, 오! 오! 잠깐만. 이거 스냅? 이거는 스냅! 이거는 왔죠?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그렇죠 드디어 온 겁니다. 좋아할 거거든요? 네. 스냅! 잡부내고 그럼 어디로 당기나 그쪽으로? 예. 당겨서 이제 마이너스. 이러고 한 정도 하겠습니다. 네. 오? 오? 에보님은 잠깐만 끌고 오면 되거든요? 오. 어? 오, 이거 됐는데? 아 근데 상대방이 스냅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너무 몰아붙이면, 아니, 너무 몰아붙이면, 몰아붙이면 안 돼요. 상대방이 레때안 눌러. 맞아, 아직까지 상대방 할만해요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살살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그 전문가 두 분의 입장으로서 이럴 때 어! <웃음> 아니 너무 몰아붙였잖아요, 지금. 너무 세게 몰아붙였잖아요. 어... 어.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가 봤을 때 어? 네. 나도 이댁 너무 하고 싶다. 나도 만들고 싶어. 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한데 오플이 지금 두 개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초보자 절대 못 만들어야지. 슈리 센트리 들어와 있거든요 지네 그쵸 그쵸.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마블 스냅에 청약 철회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웃음> 쓰시면서도 효과를 아까 모르셨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오른쪽 구역에 못 넣는다고 적혀있는데. 아 이거 처음 써보신 네. 거아니야 이번에? 느심이 과했네요. 오케이 아, 그런 걸로 아, 그런 걸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투사님 한번 계정 들어가서 투사님 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플레이할 때 소, 어스트잠깐오 옥토퍼 소 오히려 좋아요. 뭐가 나갈지 몰라요. 에라 모르겠다. <웃음> 그냥 잠깐만 이거 연두 그 없애는 거 맞나요 이거? 아니, 이거? 와, 와! 아저만 배치나서 플러스 오파오. 후대 이제 뭐 스냅해서 스냅 파이... 쳐버리고 그냥 오! 스냅! 스냅. 여기서 스냅 한번. 밀어봅시다. 선 스냅. 아 지겠어. 스냅.